저는 네 갈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신 분들 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겠다 싶은데요.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이 아닌 좀더 커다란 화면으로 편하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요. 또차 안에서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잘 사용하지 를 않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 네이나 티맵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작은 화면으로 보는 것이 조금 불편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 유명한 제품이라서 벌써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카링키 프로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 잠깐 말씀드리면 카링키 프로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 차량의 순정화면을 스마트폰처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이용하시는 앱을 모두 설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태블릿 PC가 자동차에 심어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게 스크린 터치는 물론 다이얼과 노브로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편의성까지 갖춰진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할인 키 프로2가 출시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미리 사용을 해보고 만족스러워서 소개를 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 모델과의 다른 점, 또 제품의 장단점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업체 대표님과의 협의를 통해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마음 같아 저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제품을 드리고 싶지만 제품 단가가 다소 높은 제품이라 딱세 분께만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셔야 하고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보시면 나눔 이벤트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이 제품이 오늘 소개할 카링킷 프로2 제품이야. 구성이 무척 단순한데 제품 설명서와 보증서가 있고 기기 본체와 A타입, C타입 케이블 두 개가 들어있어. 이 제품의 국내 공식 판매처인 하이익스프레스에서 제품을 보증하고 1년간 무상 AS와 차후 새로운 버전도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본체는 진한 퍼플 색상에 잔잔한 체크무늬가 있는 아주 슬림한 형태이고 크기도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아서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아서 좋더라고. 뒷면을 보면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건 오랫동안 실행 중에도 쿨링이 되도록 해서 발열 문제에도 신경을 쓴것 같아 우선 본체 측면을 보면 USB 연결 포트를 중심으로 한쪽엔 SD카드 포트가 있고 또 한쪽엔 나노 유심 포트가 있는데 본체 자체가 64GB의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마이크로 SD카드를 넣으면 256GB까지 용량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물론 유심을 넣지 않더라도 헤더링으로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와이파이를 켜고 핫스팟 이름 선택하고 비밀번호 넣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불편한데 4G 유심카드 지원 이 가능하도록 해서 유심 데이터 쉐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없앴고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OTT 컨텐츠를 4G LTE 실시간으로 좀더 넓은 화면에서 즐길 수 있게 된 거지 카린키 프로 2는 8코어 CPU를 탑재해서 그 성능이 대폭 향상됐고 내가 게임을 하지는 않지만 GPU가 추가되면서 조금 해비한 게임도 가능하다고 그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도 안드로이드 9에서 안드로이드 11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제품 소개는 에 부팅 시간이 20초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몇 초나 되는지 체크를 해볼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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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제품들을 보면 부팅 속도가 오래 걸리는 편인데 이 제품은 차에 시동을 켠 다음 안전벨트 매고 운전 준비하는 동안이면 실행이 되겠네. 이렇게 바로 부팅 과정이 진행이 되고 기존에 볼수 없었던 카플레이 영감을 받은 대시보드 화면이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지. 각각의 차량들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다르고 해상도도 차이가 나는데 카링킷 프로2는각 차량의 화면 해상도에 따라서 UI가 자동으로 최적화되게 세팅을 해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유튜브, 넷플릭스, 카카오네비, 팁앱, 구글크롬, 멜론 등 기본적인 앱 들은 이미 설치가 돼 있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서 원하는 앱 설치가 가능하고 인터넷 검색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태블릿 PC를 차 안으로 옮겨 놓은 느낌이야. 마음에 들었던 건 티맵 같은 네비가 실행 중에도 넷플릭스 등 동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분할 화면으로 사용이 가능한 게 너무 좋았고 오기가 헤르츠 하이파이가 지원되기 때문에 음질의 손상이나 왜곡이 없어서 깨끗한 원음을 듣는 것 같아서 역시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 마지막으로 특히 겨울철엔 차 안의 전자기기 때문에 방전이 될까 봐 우려가 되는데 카니키 프로2는 워낙 저전력의 구동기기이기도 하지만 차량의 시동이 종료되면 10분 내에 자동으로 전원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방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야.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SD 카드 지원이 되지만 USB 포트가 별도로 없어서 USB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핀치 확대나 축소 시멀티 터치가 지원되지 않고 스크린을 빠르게 두번 터치 후에 위아래로 내리거나 올리면서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또 유선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 카플레이가 지원되는 차량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쉬웠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요즘 신차 구매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기기이지만 내네 차에 연결되는 순간 영화관처럼, 노래방처럼 내네 차를 신차처럼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새 차는 아니지만 조금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관련다 수고했어. 동TV요.